아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첫 인상인데 저는 이영 다른 유튜브 채널들은 이제 보통 막 엄청 편집을 해서 꾸미거나 되게 약간 예쁘게 좀 편집해서 올리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줄 생각이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 채널에 하나의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제가 사건에 대해서 이 무슨 자세히는 이야기를 못하는데 느낀 게좀 많아요 되게 제가 되게 엄청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일 이후로 좀 반성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야 되나 음 어쨌든 사람은 평소에, 어, 평소에 이제 뭔가 일상에 대한 소중함? 그런 거를 많이 있고 사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밥을 먹거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어, 내가 팔다리가 있거나 아프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잘못 느끼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예, 특별한 사건을 겪고 나서 지금 하루하루가 되게 많이 소중하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이렇게 숨을 쉴수 있는 것도, 어, 가족들이 건강하게 있다는 것도 다 이제,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예전에 저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은,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 여기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뭐, 전부 나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이제 좀 소중히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배우분 말씀 중에도 그게 있습니다. 음,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약간 그런 말이었는데, 어쨌든 사람은 좀 이게, 뭔가가 좀 사라지고, 예. 뭔가가 좀 없어지고, 그래야 그 수승함을 좀 느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자,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 제 팔들에가 없거나, 제 암에 걸려, 걸리면, 음, 그때 약간 후회를 많이 느낄 것 같거든요. 저는 실제로 죽을 뻔한 적도 몇번 있었고, 되게 약간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되게 잘 알아요 이제 이런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다는 것도 되게 많이 알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하루아침에 사고로 죽은 사람도 봤고 아니면 뭐 이제 몸이 아픈 친구나 그런 것도 많이 봤고 저도 실제로 화장실에서 노숙을 한 적도 있고 어, 어 이제 약간 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범죄에 연루돼서 고문당한 적도 몇번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약간 인생이란 게 뭘까 아, 내가 저는 그런 것들을 겪게 되면서 제가 평소에 친구들이랑 놀거나 가족들이랑 있는 시간들을 굉장히 소중했고 제가 그전에는 돈, 명예, 권력 그런 거를 쫓다가 아 이런 거는 전부 다 쓸모가 없구나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돈도 명예도 이런 외모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런 채워지지 않는 욕구인데 이런 걸 채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 진짜 소중한 거는 사,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 나의 인생 목표 꾸밀 텐데 내가 무, 뭐, 뭐를 뭐 쫓는 건가 생각하면서 아, 내가 아직 많이 미성숙하구나 아직, 아직 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사람들은, 지금 그리고 너무, 한국에, 미국, 미국 사는 사람들, 제가 유튜브도 많이 보거든요. 미국은 되게 자유로워요. 자유롭고, 남의 생각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이 뚜렷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 한국은 너무 집단주의 체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너무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을 보면 함부로 약간 자기 생각을 좀 뭐랄까 자기 생각을 표현하면 남들한테 욕먹지 않을까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신경 쓰는 거 같아요 저도 그래요 실제로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유튜브에 이런 거 올리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저는 이런 거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예전에 병이 올 정도로 이제 좀 남의 시선에 약간 광적으로 집착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있었어요, 되게. 뭐 하나를 해도 하도 남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성형률이, 성형수술 비율이 높은 것도 인스타그램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의존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도 너무 저희 나라 문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뭐 뭐야? 아나 그거는 별개의 사건이다. 아 저는 뭐 평소에 저는 범죄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건 경찰 사건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되게 재밌고 이거에 이게 왜 일어났나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심리와 본성에 대해서 알수 있어 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사람이 극한까지 치닫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사람이 이런 욕심과 자기 눈앞에 이, 이, 이득이 있으면 뭔가를 이제 행, 애, 리액션을 시한다는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 많이 찾아가자 보거든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어, 저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는 어떠한 이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냐?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의도를 이제 알수 있거든요. 나를 왜 욕했는지 뭐 누구를 죽였는지 그런 의도들을 말해요 아, 갑자기인데 너무 딴 이야기로 쓰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저는 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사람들은 일상의 소중함을 너무 놓치며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너무 방대하게 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끝마치는데 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랑 넷플릭스 영그영 그 영, 다큐멘터리 중에 아빠 군인 아들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포레스트 검프 영화는 제가 추천한 이유가 갑자기 영화 추천으로 간데 이거 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포레스트 검프 중 중반쯤에 이제 된 중이라고 중위 중이, 구 중위가. 전쟁 전쟁하다가 이제 폭파물을 밟아가 폭파물을 밟았나 그래가지고 전쟁에 휘말려서 다리를 잃게 돼요. 그래서 한몇년 동안 마약 마약쟁이 마약 하면서 막 찌들고 막 그러는데 우리 주인공이 이제 와가지고 좀 도와주면서 삶의 희망을 찾게 되는 그 과정 그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약간 나를 보는 느낌이었고 사람이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떻게 좀 극복을 할수 있나 <웃음> 어 근데 이게 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제 엄청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 살면서 무조건 겪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항상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갑자기 들이닥친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예. 예, 아빠 군인 아들인가? 예, 정확한 것도 다시 올릴게요. 거기에서도 아빠가 군인이에요. 군인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데 실제로 촬영을 하다가 한 중간쯤인가? 촬영을 하다가 아들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때 막 아버지가 이제 막몇년 동안 막 게임에 하, 게임하고 막 눈이 눈에 초점이 없어지고 정신이 없어지는 그게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자식을 잃은 슬픔이 조금은 약간 만약에 자식을 잃는다면 저런 기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약간 좀 그런 순간들 이상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이제 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니까 이게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거 다큐멘터리 보면서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감동을 먹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저군요 중지를